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공원 대상 시상식을 선언합니다 저는 2019년도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공원 대상 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공원 대상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번더습니 문화분야 문화예술부 방송인 이영화 이하 내용 같같습니다 여기 큰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우리나라 정치의 본산이 국회에서 이런 상을 받게 해서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온지 지금 6년째 의원 하고 있지만 1,360만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인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받고 더 열심히 도민들의 삶은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갖고 있는 지역구인 의향에서 역할도 16만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열심히 하는 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